2022년. 제게는 최악의 한 해가 된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들러 여러분들의 실패담을 들어보고 다짐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중독성을 없애기 위해서 말이죠. 제 나이는 올해로 36살입니다. 현재 빚은 1억 4천만원 정도 되는군요. 그동안 부지런히 갚긴 했는데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17년도부터 시작한 주식투자의 월급이고 뭐고 모두 주식으로 산화해버렸으니 총 투자했던 금액을 계산해보면 거의 2억 5천 정도를 주식 투자로 날린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연을 드리는데 이유를 굳이 꼽아보자면 제의제를더 꼬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저는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주식, 이제는 정말로 끝이라고 다시는 이 세계에 발을 딛지 않으리라. 시작은 이렇습니다. 처음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것은 2017년 7월 28일 친척이 다니고 있던 회사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좋은 회사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회사를 입사했던 친척을 항상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상장을 한다는 것을 알고 매수했었죠. 정말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38,000원가량의 주식이 147,000원이 되었으니까요. 당시 3 1세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큰 돈을 투자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게 되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상당한 매혹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구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2천만원 장인 어른이 3천만원 와이프가 500만원 제가 가지고 있는 1 천만원 총 6,500만원으로 부품 꿈을 꾸며 호기롭게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2018년 5월 무렵 공부를 마치고 시작했던 투자는 19년 12월쯤이 되었을 때는 6,500만원이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더군요.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9천만 원을 벌다 보니 돈이라는 것을 우습게 알고 쉽게 느껴졌습니다. 제 연봉이 3,600만 원이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상황들이 없죠. 정말로 신이 났습니다. 세상에 모든 돈이 다제 돈으로 보이더군요. 와이프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남편을 잘 만났다며 신혼생활은 항상 배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이 돈으로 뭐할까? 아빠랑 아버님께 돈부터 갚는 건 어때? 자기 5천만 원 갚아도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어?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인데. 일단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면 큰거한번올것 같거든. 이거 한 번만 먹으면 2억 채울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갚으면 될것 같아. 진짜? 우리 남편 정말 천재네. 멋있다 내 사랑. 우선 이번 휴가 때 해외여행 다녀오고 돈도 갖고 차도 바꾸자. 이 정도 되면 외제차 정도는 끌고 다녀야지. 집을 먼저 사야지. 우리 월세거든. 지금 집 사는 건 바보야. 월세까지 커. 그냥 내면 되지. 그렇게 밤새는 줄도 모르고 행복한 꿈을 꾸며 매일 지냈습니다. 친구들과도 술을 엄청 많이 마셨어 야, 나와. 오늘 한턱 낸다. 또 벌었냐? 진짜 네가 우리 중에 제일 성공했다? 야 혼자 먹지 말고 우리도 좀 알려주라. 그렇게 친구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두움에 대해선 까맣게 모른 채. 그후제 개념상의 원금은 1억 5천만 원이 되었죠. 차근차근 수익을 내고 있던 찰나 팬데믹이 발발하였습니다. 모든 주식이 연일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전염병이라는 무서운 바이러스는 온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었죠. 2020년 휴가를 계획하고 있던 우리는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저는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장, 다시는 경험해보기 싫은 하루, 돈을 잃기 싫어 저는 손절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들고 있던 종목들이 마이너스 60%, 70%가 되어가고 있는 중 저는 와이프와 의논하고 대출받아 물타기를 감행하였지만 워낙에 들어가 있던 평균 매수 단가가 높았던 터라 매수 단가는 쉽게 맞춰지질 않았습니다. 1억 5천만원은 어느새 3천만원으로 평가가 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추가 대출금 5천만원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손실률은 높아져만 갔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장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돈을 벌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고 내가 물린 종목들이 풀려나기만 한다면 복수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친구들이 제게 술을 산다고 합니다. 제게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저와의 대화에서 짜증은 늘어만 갔고 대출이자며 장인어른과 우리 아버지께 빌린 1억은 어떻게 할 거냐며 답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저는 손절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넣은 종목들은 도무지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도 대세 상승장이었고 아주 안오른 건 아니었기에 투자원금 1억 5천만원에 대출 5천만원에 총 2억에서 딱 7천만원을 손절매하였습니다. 1년을 기다리면서 거기까지가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금 남은 1억 3천만원으로 저는 한 번에 보자는 곳이었고 때는 5월 무렵이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하는데 이제 거품은 꺼진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군요. 저는 웃기지도 말라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물리고는 손절매 했다며 주식을 안할 거라고 하더군요. 바보들이냐며 핀잔을 주고 전문가들의 방송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접근을 다시 하면서 저는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물가폭등, 금리 인상, 전쟁 등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연일 안 좋은 뉴스만 나오기 시작하였고 전 세계는 거품을 빼기 같다 보였습니다. 저는 그 거품과 함께 꺼져가면서도 더 깊은 수렁으로 나를 몰아넣고 있었죠.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받았고 결국 2022년 최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빚 1억 그리고 새롭게 청약저축 대출 1000만원 마이너스 대출 2천만원, 카드론 500만원, 카드 현금 서비스 2 5 0 0만원으로 이번에 받은 대출금은 6천만원 그리고 투자원금을 다 잃고서 남은 기재 1억 6천만원은 제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 생각만 들던지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과 만회를 하려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정말로 지옥같은 어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HTS를 통해 거래했고 단타 아니데이 트레이딩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루에 천만원 날아가는 것 우습더군요. 가슴이 터질 정도로 두근거리고 담배는 왜 그리도 키우게 되는지 정말로 화가 나고 저 자신에 대하여 무능함을 인정하기 싫어오기도 생기더군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와중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100만원이 넘으면서 세금 떼고 밥각 기름값 하면 정말 하나도 남지 않더군요. 빚값한나가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와이프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울더군요. 정말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임신 6개월째였고 저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었고 방세 컴퓨터 앞에서 담배만 연신 피워댄 것 같습니다. 방문 고로 잠그고 소주 한 병에 오징어 한 마리 구워놓고 밤을 원망하였나 봅니다. 그리고 꼬박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와이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가에 갔나보다 생각하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심코 식탁 위에 노인 쪽지 하나를 볼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 믿어. 앞으로 볼 돈이 더 많은데 뭐가 걱정이야? 힘내 나 오늘 일찍 출근해야 하는 걸 어제 말 못해서 먼저 다녀올게. 해장할 거 해놨으니깐 먹고 출근해요. 그리고 삼계탕이 있었습니다. 강새푹곰 깊은 맛이었습니다. 이걸 끓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를 가늠하자니 눈물만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라는 놈은 술에 기대어 도망만 치려고 하고 있었는데 먹는데 뜨거워 입천장이 되든 말든 턱 밑으로 국물이 흐르는지 옷에 흘리는지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냥 꾸억꾸억 하며 울어버렸습니다. 그 울음을 멈추기 위해 메이는 목에 계속 지워넣고 와이프에게 사랑한다고 카톡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제는 주식에는 완전히 손을 떼었고 생각도 안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빚을 갚아 나아가기 시작하였고 총 1억 6천의 빚중 5천만 원에 대한 돈은 각자 집에 솔직히 털어놓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1억 2천에 대해서 현금서비스 2 5 0 0과 카드론 500만원을 와이프가 퇴직금 중간 정산이 되어 이자율이 생 것부터 갚았습니다. 청약저축은 해지하였고 부모님들께 빌린 돈을 제외하면 현재 8천만원이 남은 셈입니다. 둘이서 아껴서 갚으면 10년 정도 걸린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와이프는 웃어주고 밥을 해주고 제게 기대어줍니다. 태어날 우리 딸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보자는 아내의 말에 전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 착한 마누라와 이제 곧 태어날 딸아이도 너무 예쁘니깐 말입니다. 그리고 돈 이거 말입니다. 탐욕에 그을려 이성을 잃게 되면 정말 무섭다는 것 지혜로움이 부족했던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 제대로 배웠고 스틱슨 인생의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우리 와이프 말대로 앞으로 벌 돈이 더 많다는 생각에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 겁니다. 벌고 있을 때, 좀덜 잃고 있을 때, 모두 다 잃지는 않았을 때,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잃지 전에 아직 마음속 소중한 배움이 없으셨다면 여러분도 좀더 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